배현 감독님 괜찮으세요? <웃음> 너무 잘하세요. <웃음> <웃음> 내일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웃음> 그럼 우리 아까 조코 에이스였던 우리 조슈아 좋아, 흔한, 아 오늘의 발견. 네 어. 게임을 뽑겠습니다. 뭔데? 뭐야 뭐야? 전략 줄다리기. 전주 전주. 단체전 싹 해서 우리 싹 끝내자. 아, 들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뭐, 영원는 끝에 거 뭐, 들고 가서 플레이백 해주실 것같아요 영원은 혼자 끝에 오케이, 거 하고 어. 여기 것도 뭐 내가 왼쪽 원우 형이나 쿱스 형이 한번 가그 다음에 가서 이두명끌돼 네, 끌고 나서 네, 다섯 명이 네. 다시 붙어줄게 앞으로 네, 자 오케이. 센터에 오케이. 있는 줄에 우린 오케이. 다 올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힘으로 붙으면 져 맞아 쳐. 맞아 그래. 아니면 형 제가 저기 가서 감독님한테 오와, 뭐 물어보는 척 하면서 듣고 올까요? 아니 그냥 몰래 가서 듣고 와 그럼 여자분 살고 이렇게 하나 갈게요 네뭐 딸려가는 팀 있으면 가서 붙어서 또 당겨주고 형형 들었어, 들었어. 경영 감독님이 메인이야. 그렇지, 그렇지. 경영 경영 감독님이 시간 쓰시니까. 시간 어, 시간 대에뭐 혼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들었어. 응. 야, 경영 감독님 조심해야 응. 6 6으로 가는데 66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아 가서 혹시 모르는 그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노릴게. 나. 내가 노릴게. 어. 나 하나 내가 하나 어. 내가 노리. 언니와 쿱스는 한식하고 나머지는 네. 뒤에 바로 붙어 수영 어. 앞으로 붙어 줘야 돼. 언니 앞으로 네. 붙어 줘야 돼. 끝을 그래. 잡고 당기니까 66 하나가 네. 베스트야. 그냥 경영 감독님 빌리냐? 그만 얘기. 아 그만 얘기. <웃음> 아, <그만 얘기해. 웃음> 얘가 가서 듣고 온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잠깐만 근데 저기 줄 길이 좀 확인해봐. 저기 더 가까운 거같지 그러니까 약간 줄이 너무 그쪽으로 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저분들이 앞에 나와 계셔서 그래. 우리 앉아 있고. 어쨌든 우리 목정 안 다치는 거니까. 미기는 거 목정은. 자뭐 구호를 외쳐 주세요. 우리가 구호야 우리가 구어야. 아, 아, 자, 우리는 다치는,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그짠 전략으로 <웃음> 영리하게 게다. 일단 안 다치고 이겨 보자고 한번 자, 하, 어. 둘, 셋. 안 다치고 이자 아직 준비 안 됐나요, 한분 님? 안자야 앉자서 앉아서 시작. 줄 내가 보고 왔는데! 에이 에이 와, 에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에이, 진짜! 시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데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대가 내가 이거 잘 데가 내가 이거 잘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데시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네, 딴 데가 저 데가 딴저가딴데저딴 데가 저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데가 딴 이거 못 가져가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야. 형, 형 여기 도와줘 아 이거 못가져와버아버아버 아.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요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아! 바로... 아... 바로... 야, 감독님 모자 으셨다 오케이 어 okay. 오케이. 그럼 자, 저희가, 저희가 두판두칸 올라가서 한판 더. 세칸세 칸. 세 칸은 정답이죠. 아세칸세 칸. 아, 아, 아, 아 우리 마, 맞, 마, 맞다. 우리 마스크 어드벤되지아 진짜. 오케이 저희 저희 그러면 세칸 올라갈게요. 세칸세칸 올라갈게요. 세칸세칸세칸세칸세 칸. 아니 형 나는 근데 왜 계속 이거 무게를 실인데 왜 넘어져? 그러니까 원래 오른발을 버티고 이렇게 놓아야 돼. 어 이렇게 놓아야 돼 30초 그러니까 짧게 가자는 말씀이시죠 이거 어, 없... 내려갈 때안다치게안다치게 안 다치게 이렇게 돌아와요 <웃음> 아 준비 안 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야! 외식. 야! 외식. 와, 잡아! 이거, 이거, 이거, 오기다! 이거, 이거, 이거,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이야! 와클 났다 클 났다 아. 야, 와, 야 버려, 야, 버려! 야, 버려! 야, 버려 왼쪽 버려! 왼쪽, 네! 왼쪽 네! 왼쪽, 네! 왼쪽, 네! 왼쪽! 가져와, 아,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네가... 뭐야? 와, 이거 뭐 연승이야 뭐야 와이거어떡하냐이와와 아, 아, 멋지 네. 와. 와 완패 완패 이거 완패 와 힘들다 아 저희 진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게임 감사합니다 아나이스 자 제작진분들 승리 아 이거 못 이겨 두 게임 나오면 제가 한번 한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이 분량 걱정해야 되는데 야 우리, 야, 우리 분량 다 뽑았어 우리 한번한번 한번 져주는 그림 가야지 <웃음> 져준 거 맞아? <웃음> 이번 <웃음> 네. 게임에서 제일 활약한 디에이 씨 오케이, 명호가 게임 아, 봅시다 명호 형 레츠고 파리 파리 용 파리 근데 단체 게임이 뒤에 마이너스 좋다 앞에 <웃음>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샤프신 빨리 빼기 자세명 에이스 자세명 뽑아줘 감독님. 1 번이 빼고 놓고 2번 아니, 빼고 노, 놓으면, 놓고. 그러면 부러질 것 같은데 샤프심. 어 그것도 운이래 그것도 문제. 어, 그러면 뭐 갈까요? 아 어,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기면 저희 이기는 거죠? 네. 이기면 바로 퇴근입니다. 준비. 준비. 시작. 와, 와 빠르다. 감독님 빠르시다. 감독님 와. 왜 이렇게 빠르세야 미쳤어 대박. 야 어려 어려. 뭐야? 생각보다 어려. 워 비슷 비슷 비슷. 와 와. 와, 우와, 와와왜안 응, 나와, 왜안 나와? 와 진짜 잘해. 우리 거 막힌 거 같은데? 이것도 운이라고요? 안나온나이거미안지 운이 안 좋네. <웃음> 직수가 뭐야그러 너무 애밉다. <웃음> 감동이, 저희 응원하세요. 저희 이거 이기면 퇴근해요, 저희. 사기자, <웃음> 사기자. <사악, 웃음> <사악, 웃음> 뒤에서 보는데 참, 싹 하나로 다 돼, 뭔가. <웃음> 자,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응원 한 번만 해볼까요? 그래. 세븐틴, 화이팅! 고잉! 화이팅! 세븐틴, 화이팅! 고잉! 파이팅! 파이팅! 세븐틴 화이팅안 하신다 안하신 우리가 이어요우리하겠어요 우리 <웃음> 기선제 합했어 기선제 합했어 아 우리 진짜 되게 유치하고 좋다야 <웃음> 이거 술다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패배 인정할게요 아, 승! 아 진짜 아 너무 잘 뜨신다 이거 옛날 샤프신 막 사례 꽂아고 세우기 게임 안 했어 성우 씨 어디 학교 다녔길래 그런 거 <웃음> 아, 우리 넥스트 게임으로 가보자 뭘, 뭘? 자 멤버들 미련을 버리고 자 이제 아 어, 미래 2에요 이제 막상 막하네요. 너무 막상 막하다. 뭐두번 봐줬다 생각하는 거죠. 뭐. 야, 분량이 있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진건 졌어. 어. 제가 마지막에 쿨하게 툭 뽑을게요. 와, 마지막 게임 뭘까? 재미없는 거 뽑기만 아, 해. 맞아. 뭐야? 뭐야? 아, 아 이거구나. 아. 탱탱볼 굴려 볼링공 적게 쓰러트리기 우리 정문가 형이 어 너무 인자 인자십니다. 인자, 인자하신데. 눈웃음이 야, 너무 매력, 매력 있어요. 감독이 화이팅! 감독 화이팅! 자못맞추면1 0 개로 카운터됩니다. 아 어. <놀람> 이게 승부의 발동이 되시죠? 하나, 이제 하나. 어? 오, 오, 잠깐, 만 잠깐. 오, 오. 하나. 어? 오, 오, 잠깐, 만 잠깐. 오. 오. 어. 어. 아. 야, 이게 공이 탱탱 튀겨서 이게 불규칙하러 가는 이게. 오라, 먼저 뭐 할래? 아, 나 먼저 할게, 나 먼저. 게임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갈까요? 네. 제가 제 마음대로. 아. 오, 어? 와, 아. 오, 야. 아. 아. 아, 야 아, 양 개, 변형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미안해. 잘했어. 고생했어. 야꽤 어려워. 아까 우리 연습 아까 타. 해놓고 갑자기. <웃음> 아 개냥이 안 됐어. 깨, 깨, 깨, 깨, 깨, 깨, 깨, 깨, 야 이게 보는 게 재밌어 보인다. 발로 차시겠어. 선 번호 나. 오, 와, 와. 야, 야 아, 이거 어마어마해. 오래 여기서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맞아요 맞춘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왜, 어 뭐야 A씨 했어? 아, 왜도 해? 쿱스 어? 형도 어, 하잖아 세명다해 나도 해, 세명다 아, 해다 어, 어. 나도 멤버야 그러네 <웃음> 너도 멤버구나 이 형이 이거 주체한 거잖아 갑니다 오좀 아아 당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뭔가... 다못 맞추면 내가 못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그럼 다못 하는 거예요 아니 살짝 망설였어 그 이렇게 던져야 돼강독님화이팅 오! 오!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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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아 어? 어? 어? 아아 근데 이거 연습게야될거 같아. 봐 있어. 너무 너무 신기하게 끝났잖아. 아 너무 어? 끝났잖아. 아 불량 없어. 우리 불향? 방송도 있고. 아 불량 없어. 우리 주리이다웠잖아이팀 팀 그대로 하죠. 3판 이상 하고. 3판 이상. 오케이 오케이. 아유, 좋고 한번 하든가 오케이, <웃음> 자, 이 영상 킵해 놓고 다시 한번 또. 네. 자, 종문 감독님도 꽤나 미망하셨나 봅니다. 자. <웃음> <웃음> 아. <난 미만, 웃음>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내가 못 하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다. 인정해. <웃음> <웃음> <웃음>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생하셨습니다뭐또뭐 이거 뭐 이거. 현석이가 아, 또, 또, 뭐, 또, 또 왜? 또뭐 이거, 아, 이거 뭐또 아, 이거 아, 이거 뭐 왜? 형저 이거 현석이 뭐, 이거, 이거 뭐왜 계속 근데 뭐 건가, 네, 정말 고인 세븐틴도 그렇고 우리 팀도 참 징글징글하네요 <웃음> 참 비굴하고 구차하기로 저희가 두 팀이 <웃음> 최고네요 현석이가 왜할말 있으신가 봐요? 아니, 딜을 더 걸겠죠 뭐. 아한번 들어봅시다 아, 한번 들어봅시다 뭐 얘기해 주세요 네, 원우 씨랑 민규 씨가 아직 게임에 참여를 못 하셨으니까 아, 막판 뮤직비 어? 아니, 그럴 거면 마지막 게임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아니면 저희가 네. 이기면 회식비까지 내주시는 거 어, 마지막 게임 100점 그러면 지금 바, 당장 할수 없으니까 다음 촬영에 캐릭터링 와 좋다, 좋다. 케이터링 기가 막힌 뷔페로 어, 케, 커피차에 케이터링까지? 와 어, 다음 촬영에? 어. 아 근데 뭔가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기분인데 우리가 선해보는 건데 방송을 위해서 그냥 이기면 돼 어. 볼링도 한수 한 접어주셨으니까 사실 원래 볼링 안 봐주셨으면 우리가 졌어 그럼 원우 민규 대은성현석으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갑시다 어 좋다 좋다 그래 은성 은성 현석으로 갑시다 오케이 오, 은송현석? 깔끔하게 물병 돌리기, 은송현석, 민규, 원우 어때요? 오케이, 물병코리아 그러면? 예, 하면서 이렇게 돌려봐도 돼요? 네, 돌려봐도 돼요 어, 이거 뒤 거꾸로 어, 세우면? 어, 그러면 은 완전 성공 완전 성공 그러면 뭐. 누나만 성공해도 어. 성공 <웃음> 그거 진짜 인정 <웃음> 어, 어. 진짜 이번엔 진짜 깔끔하게 구질구질 <웃음> 구질구질하게 말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구질구질하면 안돼 뭐 먼저 하실래요? 우리 딱 인정하는 걸로 드디어 피디님들하고 제대로 하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민규야 원우 형 이겨서 케이터링 먹자 형팀 먼저 형은 도전 실패수가 바로 넘어오는 거 바로 넘어가는, 아, 바로 넘어가는 걸로 고잉의 메인 간판 어.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게 진정한 세븐틴 대 고잉 세븐틴 오케이 이게임의 승자가 이긴, <웃음> 이긴 거예요 만점 내기예 만점 이때까지 막 열심히 족고하고막 우아우아 이거 다, 다 이걸 위한 겁니다 오케이. 이게 메인 게임이 됐네 자 준비 시작 과연 네. 네. 오케이 민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어 어때? 오케이 그럼 다시 은성 음성 넣어 음성도. 음성도. 음성도. 오, 오. 아.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케이터 c 케이터링 케이터링 a t e r 음식 뭐해줄 거야. 아. <웃음> 와 아. 잘해 잘해 아. 오! 음성 누나!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a h 아자신와 아 너무 무섭다 와 됐다 나자다 아 왔다 아 왔다 아 왔다 아 왔다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공왔야 우리가 다 왔다 왔야 우리가 우리다왔우리다 후공이야 왔다 어이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 기합 맞자. 기합 주세요. 한번. 한번 한번. 하나 둘셋 같이도 해 봐요. 동시에 하자, 그러면. 동시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응. 하나, 둘, <받침> 셋. 우와! <받침> 오!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우와! 쉬이 뺐어. 어. 아무쪼록고생하셨고요 워이터링워 케이터링 딱! 계약 연장! 뽀바밤자 이렇게 해서 세븐틴 승리! 여러분들 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실 수 있지 뭐 삶이 언제나 승리 뿐인가요?